리플 워낙, 워낙 마켓 차트만 보다가 비트 마켓 차트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어. 되게 이상한 모이,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가보겠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쌍남자 차트를 그렸어요 일단은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마켓 기준 차트 고요 현재는 트렌드 어, 트렌드를 좀 벗어났습니다 17년 12월 부터 그렸던 어, 원만한 기울기의 상승 트렌드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트렌드를 깼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조금 음.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좀더 강한 하락,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이, 이 주요 지지선들 어, 주요 지지선들을 이 하락, 이 상승 트렌드 있잖아요 트렌드 자체가 이탈,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 한번더그 지지가 이탈한 것이 맞나 어, 이거를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죠 종종 그걸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어, 지금 약간 반등이 나와서 리테스트를 어, 하러 갈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은 5,634토시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 이전 매물대 지점에서의 그 중요한 가격 지점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은 그렇게 강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가격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큰 움직임들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어, 강하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지지를 상당히 강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트렌드랑 겹치네요. 어, 트렌드랑 겹치는 이 지점 6258 사토시인데 깼어요. 어, 깼기 때문에 어, 이 지점에 대한 이제 돌파, 돌파하는 돌파 것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258 사토시의 저항이 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260으로 보면 되나? 대략적으로 유지점 이러한 가격들 그래서 현재 가격은 5,546, 5,546, 5,500, 5,500으로 하자. 5 546, 5 4사 토시에서의 지지를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어, 우리 우리의 리또석 리또석 느낌 뭔지 알죠? 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던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깨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아래로 내려 꽂았는데 만약에 비트 마켓에서 리플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못해도 요선 요선 깨질 때는 나왔었어야죠 저 지난 일 한번 회상해 볼게요 요선, 요선 한 9,000 사토시 되려나? 9,000 사토시 깨졌을 때는 좀 나왔었어야 돼요. 기준이, 기준이 없,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마냥 저렇게 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가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트렌드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어, 저기 깨지면 트렌드 자체가 깨지는 거, 깨지는 거고. 그리고, 어, 이전 매물 때, 그니까 주요 가격들이 좀 반응을 보였던 프라이스 액션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에서의 지지도 마찬가지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지점이 매도의 마지막 찬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테스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크에 가까운 리테스트가 나왔는데요. 아, 결국은 아래로 깼습니다. 아래로 깼어요. <웃음> 자, 너무, 근데 좀 너무 눈봉자차가 좀 너무 무섭게 나왔다? 어, 너무 무섭게 나왔어요. 너무 무섭게 나와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 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는 좀 지키지. 여기 좀 지켰으면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였죠 요거를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깼기 때문에 이제는 6,260, 6264토시에서의 저항을 어,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4시간봉 자, 현재 5,500토시에서의 사 반응이 이렇게 차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4시간봉 차트 4시간봉 차트에서 지금 일목균형표를 빌트인 했는데요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이 네, 구름대 구름대를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좀 강하게 반등을 하나 어, 한, 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어, 약 12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4시간봉이 차트에서 구름대를 넘나 안 넘나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구름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그 추세 전환의 기준점이. 어, 대어주는 그런 지표기 때문에요 조금 차트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목균형표 여기 트레이딩뷰에서 지표 여기에서 이치모쿠라고 치면 됩니다 이치모쿠 일목, 일목의 일목 일본식 발음이에요 아니지어 이치모쿠가 원래 원문이기 때문에 어. 일목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꾼거고 어쨌든 이치모쿠가 원래 어, 원래 그림입니다 원래 원래 명칭이에요 자, 리플 비트 차트는 그래서 어, 가격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5500 지지 그 다음 6,260의 저항에 맞닥뜨려 있고 지금은 4시간봉에서의 어, 구름대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5500 마저 뚫릴 수 있는 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비트 차트 비트마켓의 리플 차트는 뭐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얘는 그냥 어. 어디까지 뚫고 반등을 하느냐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더 이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격대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원화 마찬가지죠? 음. 네, 오브스트리트 이따 볼게요. 자... 비트마켓에서의 리플과 마찬가지로 어, 거의 동일한 차트는 아니에요. 동일한 차트는 아닌데 완전 다르게 생긴 차트인데 어, 지금은 삼각수렴을 형성을 했다가 어, 이탈을 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 얘는 그저께 분석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작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마켓의 차트보다는 조금 작은 관점이에요. 지금 수렴 채널은 약간은 작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그어졌던 삼각수렴 채널을 어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하방이탈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들 350, 350원 3 5 0 350원이 있었는데 이탈했죠? 어, 이탈했어요. 지금도 이탈한 후에 어, 리테스트 받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리테스트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거 양봉 나온다고 따라 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테스트에 다시 떨어지고 지금은 그 다음 지지선이 337, 어, 337원에서의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 지금 반응이 나와서 오른다고 해도 이전의 지지선이 었던 350원에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를 완벽하게 뚫지 않는 이상 얘는 저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다시 얘의 지지를 테스트하거나 319원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표 자체는 반등이 나올 만해요 지표 자체는 반등이 나올 만합니다 MACD도 그렇고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337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러한 지표들에서도 살짝 뛴 다음에 이러한 과매수 과매도죠. 과매도 과매도 시그널을 해소를 한 다음에 어, 다시 떨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리플 여기에서 지금 거의 몇 달째 337원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조금 씩 조금 뛰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 여기 매물대 상당히 많이 쌓여있죠?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민이 말하면 은 지금 만약에 지지를 받았으려고 했으면 은여기에서 받았었어야 돼요. 350원에서는 이미 받았었어야 돼 네. 근데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337원에서도 이제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진짜로 320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냥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반등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지금 볼수 있는 근거 자체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몇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피보나출 한번 봐볼까? 뭐, 뭐, 요, 요런 자린들인데, 300원이네요, 300원. 어, 만약에 더 뚫리면 300원. 요, 요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 비율 구한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에 대한 연장 비율, 1.13, 1.27, 300원. 근데 그 전에, 여기 위에 조금 더 유의미한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 요 가격들만 체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리플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인재주님, 아르고는 패스할게요. 아르고. 어, 저도 그 아이는 조금 생소해가지고 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리플 봤어요. 리플. 리플 봤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리플에 대해서? 없죠. 리플 없죠. 리플 패스합니다. 그 다음 이오스.